안녕하세요. 동파랑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1억을 돌려주고도 5억 을 남겼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연금은 은퇴 생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몇년 동안. 그런데 주택연금을 해약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반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택연금을 가입할까요? 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또 해지할 때는 어떤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 주택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구체적인 사례 한번 나누어 볼까요. 2016년 또 7월 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택연금 그 당시 70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집값이 지금보다 많이 쌌죠. 3억 원의 주택을 연금에 가입하면서 매달 9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엄청 집값이 올랐습니다. 5년 전에 3억 원 하던 집값이 지금 9억 원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기준 그대로이므로 여전히 9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분이 지금 시세로 가입했다면 3배 가까이 더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 망설이지 말고 주택연금을 해약해야 합니다. 자 우선 이분이 주택연금을 해약할 때 어떤 득과 실이 있을까요? 해지시, 특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득은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그 주택을 팔면 매도 차익만 해도 3억 원짜리가 9억 원이 되었으니까 6억 원이 생기죠. 물론 이 6억 원의 매도 차익은 매매 관련 비용을 차감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약하게 되면 주택연금 그동안까지 받았던 주택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반환금이죠. 원금 얼마였습니까? 매월 90만 원 받았으니까 5년 동안 5,4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대출이자 주택연금은 내 집을 정부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라고 하죠. 따라서 대출이자도 함께 갚아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에 적용하는 대출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아닙니다. 변동금리. 일반적으로 CD금리 플러스 1.1%이나 또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0.8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자 CD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따로 네이버 검색해 보시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매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약 1.6에서 1.7% 정도 1년 대출이자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는 코피시금리 플러스 0.85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즉 지금까지 받았던 주택연금 돌려주고 또 대출이자 돌려주고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출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자, 대출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고 하는 것은 원금에 대출이자 엎어지면 원금 플러스 대출이자가 다음 연도에 원금이 되어서 다시 대출이자가 계산되는 복리방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서 보았던 지금 현재 변동금리 기준 1.6에서 1.7%의 대출이자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리로 계산되어서 훨씬 더큰 금액이 상한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보증보험료가 빠집니다. 보증보험료는 가입 초년도에는 주택가격의 1.5% 그리고 매년 0.75%가 빠지고요. 2년차 이후에는 0.75%만 빠지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보증 보험료를 매년 보증 잔액에 추가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증 잔액에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보증 잔액 전체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가산되고 또이 대출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니까 결과적으로 보증 보험료도 복리 이자. 그러면 한번 따져 볼까요? 자, 대출 이자가 지금 현재 기준 1.6%에서 1.7%. 그다음에 보증보험료 매년 0.75% 합하면 약 2.4%가 연복리대출이자로 지금까지 받았던 주택연금 원금에 합산되어서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감이 잘안 오죠? 구체적으로 한번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해지 시 반환금은, 원금은 얼마입니까?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았던 원금 1억 2천만 원이죠. 플러서 이자, 그때까지의 대출이자가 복리로 적용되어서 약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합계 얼마입니까?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계산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문을 가지죠. 주택연금 정말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확실히 답해 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죠. 노후 안정성이 무엇입니까? 주거 안정성 플러스 생활비가 해결되면, 노후 안정성, 은퇴 이후에 노후 안정성을 해결하는 데는, 두 마리 토끼, 주거 안정 플러스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는 주택연금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런 걱정을 하겠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지할 때는 받았던 주택연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데 대출이자를 그것도 복리로 갚아주어야 하잖아 라는 질문할수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복리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해지할 때는 엄청 손해인 것 같은데 왜 주택연금이 좋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집값 아무도 모릅니다. 예컨대 5년 전, 10년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했던 분이 지금 그 주택가격이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떨어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값이 주택연금 가입 당시보다 떨어졌다면 그때 가입한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죠. 또한 앞으로도 주거 안정성, 생활비 등 은퇴의 안정성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지금처럼, 예, 근데 지금처럼 올랐다면 주택연금을 해약하면 됩니다. 자, 반환 부담금이 정말 부담스럽다고요? 원금 플러스 대출이자의 복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동안 누렸던 노후 안정성의 대가다. 그리고 또 어떤 보너스가 있습니까?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 후에 주택연금을 만약 해지한다면 최근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다음에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반드시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과감하게 팔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판다는 것은 곧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을 확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팔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납니다. 즉 주택연금을 해약한 다음에 팔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주택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올랐다고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해약했다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해야겠다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혹여나 떨어지기 전에 양도차익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팔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해지한 다음에 다시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려면 3년이 지난 때로부터입니다. 그런데 계속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2년 뒤에 더 떨어진다면 자칫하면 망설이다가 3년 뒤에는 또다시 주택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똘똘한 주택연금 재테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값이 많이 오르면요 해지한 다음에 그 집을 파십시오. 최근 몇년 동안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해지한 다음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또 3년 후에 재가입을 그때 다시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집값이 내리면 가입을 했는데 가입한 이후 집값이 내리면 주택연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내렸다고 해서. 그래서 집값이 내려도 상대적 이익이 생기는 거죠. 주거 안정성과 생활비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요즘 집값이 최근 많이 올랐죠. 지금은 주택연금으로 재테크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 기존 가입자들은 해지하십시오. 많이 올랐다면 그다음에 반드시 팔아서 양도차익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 그림 2019년 그다음에 가운데 그림 2020년 또 제일 오른쪽 2021년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기존의 주택 연금을 가입했던 분들이 해지하는 건수입니다. 자, 2019년보다 20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주택 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죠. 왜죠? 주택 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2021년 상반기만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약하는 사람이. 왜냐? 지난해보다 원래 집값이 또더 올랐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지만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그 집을 판다면 엄청난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반드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주택연금을 집값이 올라서 해야했다면 말입니다 자두 번째 신규 가입자는 여전합니다 자 신규 가입자 최근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왜 여전할까요? 줄어들지 않고 여전할까요? 자료 화면에 보시면 2019년 또 2020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21년 상반기 5천 명이니까 곱하기 2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즉 신규 가입자는 여전히 계속 가입한다.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많이 해약하고 있지만 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가입하고 있다. 왜?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면 나중에 집값이 내리더라도 지금 가격 그대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한국감정은 시세 또는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거래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시세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금 사용 계획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즉 집은 대체로 비싸죠.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이 집을 통해서 예컨대 집을 판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큰 돈을 써야 할 경우가 나중에 생기면 큰 낭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요. 집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즉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집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반대로 오히려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첫째는 노후 안정성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또한 반환 부담금이 크게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때는 앞으로의 특히 목돈, 집을 통한, 집을 이용한 목돈의 사용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대부분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벌려서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